안녕 친구들. 오늘은 Jesus in My House.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My name is Zacchaeus. I am small, but everyone in front of me is so tall. I cannot see Jesus. Where is he? Hmm? So I run, run, run to a tree beside the road. Come on, come on, man. Up here, we can see Jesus. I climb, climb, climb so high, and I wait, wait, wait for Jesus to walk this way. Come on, be careful. Here he is. I can see Jesus now. And he can see me, high up in my tree. Hello, Jesus. Here I am, up on the tree. Jesus says, hurry down Zacchaeus. I will stay at your house today. Ho ho ho. So down I come. <laughs> And I tell Jesus, I'm so glad you came to my house today. Welcome, Jesus. w e r r in. Jesus is here to e o m e to our h o u s 내 이름은 사게요예요 나는 키가 너무 작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커요 아이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네요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나는 빨리 뛰어서 길 옆에 있는 큰 나무 위로 갑니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요 올라와요. 빨리 오셨군요. 예수님이 이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를 보셨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저기 여 있답니다. 응? 석기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기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내려왔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어서오세요. 무리부리, 무리부리, 무리부리. 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름 한명한명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교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는 사교오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교오네 집에 가신다고도 했고 사교오가올라가 있는 나무도 쳐다보셨어요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것도 힘든 것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드려봐요.